x p l 1 d x 플러스 1 BX F, x m x p s 2 x. 이렇게 하면, 어, 그 이렇게 하 이렇게 이렇게 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, 이렇게 하는이렇 어, 이, es, 마저, 왼쪽으로 옮기면, 네, 왼쪽, 이에 마이너스 f는 이렇게 되는 거 1부터 10까지 f, s 를나타내기 때문에, 저 es가 여기 있어놨, 여기에 있어가지가 이걸 나타냈는데, 네. 어, 그걸, 이렇게 는다그 다음에, 이제, 인테그라를 붙여서, 해보면, 이래서 fx가 되는거요 얘를 t로, ft로 f x 로 만들기 위해서 얘의 범위가 바뀌어서 1부터 t가, t plus 1까지 fx 마이너스 0까지 fx가 되는거죠 음, 네. 그런데 이제 이거는 f, t에 t 1 1부터 10까지 아, 이 식은 2식이 되는거잖아요 어 그렇죠 네, 그런데 이제 이것만 남기려고 해서 이거를 1부터 10까지 하려면 여거를 남기고 이거는 거예요. <목소리도> 그러면 음. 플러스 이면, 네, 그러면 저 이식을 잠깐 Hx라고 하면 Hx 0.1 딸 D f f의 C, f s 의 F's를 거들요 그래서 이거 해보면 시가 a부터 4까지 공개를 한0 0번이의 F's는 이제 저식을다 정한 거 가지고, 이 것도 10번 나온 거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가 이제 그 이온네다도하는데 2의 마이너스 1을 주의...